2021년 8월 14일 여행 11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no.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아,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온 장소는 <놀람> 오늘 온 장소는 장소 제보를 주신 곳입니다 예.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냐 일단 잡귀들이 많다 현상들이 무지막지하게 일어났다 진짜 잡귀의 타다 하지만 그 중에 악귀들이 악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하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예. 계십니까? 일단 출입구부터. 아, 씨.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2층? 2층이 뭐가 조금 세한데 부적 같은게 있어..? 이거는 다른 부적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냥 다른 부적은 아니야 누구세요 누구야? 누구시? 혹시 누구 있어요? 누구야 당신?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마. 도망, 바로 아, 하게. 어? 뭐야? 어? 도망가지 마. 누구세요? 어? 아! 아! 누구 들어온가? 아! 와.. 미쳤다 여러분들 누구 들어.. 뭐야.. 혹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 뭐야? 음 이상하다. 해. 어 여기가 안 돼. 여기 안돼 건들지, 건들지,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이 건들지 마. 건들지 마. 여기 패스해! 아..안돼..안돼..여기 패스해 여기 패시브에 누구 혹시 있어요? 잠깐 혹시만, 나,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어? 여기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있으면. 어? 어? 어? 저기 안갈랍니다, 지아는지아는 안갑니다 왕자님! 혹시 들어오셨.. 뭐 들어왔구나 마지막! 어디 계십니까? 음..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저 조금만 진정하시고 우리 얘기로 하시게요 하나 둘셋예 네? 우리 얘기로 하시면 안 될까요? 어? 잠깐만 뭐라고요? 아저씨세요? 에?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 얘기 없다구요? 할 얘기가.. 하늘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에? 장사요? 장시? 어디 보고 계시죠, 지금 저? 다리야. 팔 아닌가? 아니 아 혹시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저씨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 가지 마시고. 이럇. 이러... 어. 뭐야? 어? 예? 와. 40대 중후반 정도의 이코리처럼 마른 아저씨. 제가 봤을 때 어떤, 어, 40대 중후반의 어떤 배고픔에, 굶주림에, 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런 분이 아닌가. 왠, 왠지 얼굴이 깡말랐어요. 유리창에 붙인 내 얼굴 아니냐고?